전류의 세기는 여기서 일정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여기 1초로, 일정한 시간을 1초로 맞춘 거고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는 전화량 나타낸다. 이게 전류의 세기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만약에 그 전화량을 알고 싶으면 전류의 세기 곱하기 시간을 하면 되고 뭐 전류를 알고 싶으면 시간분의 전화량을 하면 되고 시간을 알고 싶으면 그 전류의 세기분의 어. 전, 그 전화량 하면 돼요. 오, 그렇군요. 딱 깔끔하게 설명되네 이걸로. 어, 뭐지? 그죠? 네. 어떤 도, 어떤 도선의 단면에 2분 동안 6콜롬의 전화가 지나갔을 때, 그럼 2분 동안 6콜롬이면 전유의 세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2분 동안, 여기 지금 1초로 나잖아요 그러면 2분이니까 1초 단위로 바꿔주면 120이잖아요. 120분에 6콜롬인 거잖아요. 이렇게. 오. 네, 그래서 답이 20분의 1.